심리 테스트 하는데, 자, 심리 테스트 하는데는 이 정말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이 명료한 것이 이, 이 색채 미술 심리 테스트인데, 자, 그동안에 우리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자. 자, 우리는 세 가지 우리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다 그죠? 자, 심리는 내면 심리. 우리는 습성심리 세번째는 우리는 행동심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것들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치? 자, 내면 심리는 우리는 내면 심리 분석법, 그제? 자, 내면 심리 분석법으로 우리는 해결을 했고, 이거는 근본이다, 근본. 인간의 근본을 우리는 일단 먼저 푸는 거다. 이. 자, 그 뒤에 우리는 섭성심리는 우리는 숫자연산법으로 푼다 했다. 그제? 자, 이것은 인간의 두뇌에 섭으로 간직된 것을 푸는 것이고, 생동심리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행동, 현재의 행동상태를 우리는 분석하는 거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거 행동을 자이 행동 분석에는 우리가 가장 그한 것도 있다. 자첫 번째는 우리는 직접 관찰법이다. 자 여기는 행동 심리를 우리는 푸는 거는 직접 관찰법이다. 자이 직접 관찰법은 우리는 누구누로 지켜보기 위해서 그 애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뿐이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엄마도 잘 몰라. 감사하는 말은, 그지? 이것만 가지고는 모두 해결 안 된다는 거다. 자, 숫자 연산법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습성심리를 풀어내서, 그지?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그와 지금 자기가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는 푼다고 그랬대. 하나는 운세심리가 되고, 하나는 내적 습성심리가 되는 거다. 자, 내적 심리가 되는 거고 하나는 우리는 습성 심리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현재 행동상태를 행동심리를 분석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직접 관찰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묘해가지고 어떻게 볼때 행동하는 거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게 이중성이래, 이중성 애들은, 애들이든 누구든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고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텔레비 노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밖에서 행동할 때는, 막 그냥 편안 없이, 그냥 편안하게 행동하잖아, 그지? 그런데 카메라만 딱 갖다 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이 사람은 뭐가 조심이 되고, 당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인간의 이 이중성이라는 게 돼, 이중성. 자, 그러면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푼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치? 거짓말이잖아. 예, 고거 봐봐. 엄마는 어떻게, 집에만 엄만 아이들이 집에만 엄 엄청나게 엄마 눈에는 착하게 보이는 아들이야. 그런데 학교만 가면 선생님은 맨날 부르는 거야, 엄마를. 왜, 뭐, 완전 히우장히 짓을 하니까. 이거 이중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직접 감찰하는 것 가지고도 이게 불가능한 거야.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은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행동하는 데는, 자, 예를 들어 보자. 애기들이, 자, 자기가 필요한 요구상이 있으면 엄마 말잘 듣겠나, 안 듣겠나? 잘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요구할 것이 없으면 엄마인데 어떻게? 틱틱 소화 본이 말이야. 그죠? 그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야 심리는 정해진 기술니다 심리. 직접 관찰법으로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것이야. 도저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현재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일 뿐이다. 욕망. 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는 거야. 아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리 도구를 이용하는 거야. 항상. 이 행동 심리를 위해서 심리 도구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심리 도구는 자기가 직접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는 거야? 심리 테스트는 우리는 일종의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여위에 있는 거야. 인간이 지가 갖고 있는 거, 머릿속에서 있는 거. 여기서는 우리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은 이것이 심리 테스트야. 저기 볼펜 제국의 서랍을한 점을 봤어요. 그 요가 그한 개만 끄자어되지 뭐요. 자, 이 심리 테스트도 우리는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주 많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리 테스트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거행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진도할게뭐 있나 그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항상 이중선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는 주로 체크라는 것이 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체크해야 되니까. 답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개는, 한 개는 참이고, 한 개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한 개는 참이고, 한 개는 거짓이다. 그러면 <웃음>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이 심리 테스트 가지고 제 우리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오븐에 그승가할때 여론조사 전부 다 꽝이었잖아 그지 꽝인 이유가 뭐고 사람은 질문할 때 답하는 거하고 지가 행동으로 가지고 찍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야.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어 이것 또한 이중성이다 그러나 이중성이 없는 거는 이거다 이거는 자기가 타고난 걸 이중성이라고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단지 뭘까 현재로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것이다 그제? 자기 주장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내면 심리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내면 심리를 싹 풀어왔다는 거다 잉? 싹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현명한 생각을 해야 돼자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도구 중에서 타로 카드 우리는 심리 테스트라는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타로 카드 근데 타로 카드 갖고 심리 테스트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운세상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개 배웠죠 타로 카드 갖고 숫자 풀이법에 의해서 하나는 운세상담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심리 테스트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더라 이거 그렇지? 뺐죠? 안 뺐다고 보면 해야 더 네. 심리 테스트하고 우주 테스트하고 완전다르대 그러나 시중에 가 갖고 하는 거 봐봐 처음보다 뭐 점재이나마찬가지다 맞추려고 용서는 점재이 되는 이야 그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타로 카드도 하나는 우리는 정말로 심리를 분석하는 분석법이 있고 심리 분석법이 있고 하나는 운세상담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동시에 배웠잖아 그치? 이거는 동시에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리 테스트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운세상담이 이것도 이중화 되어 있다는 거다 자두 번째 우리는 타로 카드 갖고 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게 그렇죠 우리는 이거 미술심리란다. 그런데 이 미술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근본이, 이론적인, 과학적인 이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다. 자, 예를 들어 보자. 그림을 하나 그리라 했다. 이론적으로. 애들 그림을 그리라 했다. 그 해석은 어떻게? 그다음번의 해석은 우리 상담수생의 체험부터 자의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야. 근본이 논리가 없다, 이 말이야.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해석법이야,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 너무나 이거, 그 미술심리라는 자체가 근본과 원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어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론이 있을 것이다, 잉? 그지 그러면 미술심리의 근본은 어디서 나올까? 인간이 그리는 데서 나올까? 아 얘기해봐요 그린데 놓을까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이이 미술심리를 대용해서 미술심리라고 이야기하면 안돼 이 속에는 우리는 색채 미술심리라고 우리는 전환을 해야 돼 색채 미술심리 테스트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행동심리만으로는 아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아, 강의를 솔직히 말해서 강의를 처음 해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내가 뭐 풀어놨어 ,이. 그래 답만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내 이제 그까지 더 요구하지 마라 이제 풀어라 ,이.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우리는 행동심리와 습성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프로그램이야 색채 미술심리에는 색채 미술심리에는 습성심리와 어떻게 행동심리를 동시에 가미해서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이 색채 미술 심리로서 분석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심리 테스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일 수도 모른다. 이해되죠? 해석만 잘하게 되게 되면 아주 뛰어난 이론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원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될까요. 그제? 이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는 원리는 우리 내면 심리를풀 때는 어떻게? 3, 4, 6, 7, 8, 9 갖고 풀었지? 이 미술심리도 우리는 3, 4, 5, 6, 7, 8, 9 갖고 푸는 거야. 자이 속에는 하나는 행동심리요 하나는 습성심리를 동시에 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나는 습성심리를 풀고 하나는 행동심리를 동시에 풀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외로 심리 도구에는 뭐 온갖 것다 있다. 이?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이런 뭐 모형도 있고 뭐 등등 해갖고 아주 많은데 이거는 이론으로 우리는 집할 수 없다. 이론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 외에는 단지 이거와 이것은 우리가 수의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접 관찰법. 자, 이거는 우리는 어디하고 비교해야 되겠나? 이 직접 관찰법은 이 내면 심리하고 비교를 해갖고 푸는 거예요. 내면 심리. 이거는 내면 심리하고 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관찰법은 실질적으로 해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없잖아 그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제끼 놓고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심리 테스트 할 때는 숫자 인사법은 인간의 두뇌에서 노는데 심리 테스트 용지 우리는 심리 테스트법에서는 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이 거짓과 참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데이터 처리하게 게되 되면 안 되고 이것을 분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타로 카드도 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게아니야 타로 카드도 우리는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고 미술 심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이중성이라 보다는 이거와 이것이 동시에 작용한다. 결합된 상품이다. 누구말니 그 융합 융합 분석법을 해야 된다. 한 개만 가지고 풀면 그거는 무조건 백전백패라는 거다. 그래서 누가 옛날에 일제, 우리가 막 집을 하나 지났는데. 애기가 충격을 많이 받아 집을 하나씩인데 가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미술심리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답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다 풀어낼 것인가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면 심리 분식법을 일종을 도입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도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풀 때는 인간의 두뇌과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뇌의 특성을 이용해서 두뇌과학을 두뇌과학 분수법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거야자 그런데 이 두뇌과학을 뭐, 한달 있기는, 막, 두뇌가, 뭐, 아, 이게 세포가 몇 개고, 이것이 과학인 줄 아는데, 이거는, 우리는 구조물, 그거 분석법이지, 구성 요소 분석법이지, 그거는 실질적 과학이론은 아니야. 우리는 쪼개갖고, 세포 분석하고, 두뇌가 몇 개고, 신경이 몇 개고, 이렇게 푸는 거는,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 조성물 구성하는 거지, 그제?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논리는 아니다. 그거는 논리가 될수 없는 거지 구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색채 미술 심리, 미술 심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색채 미술 심리라는 거다 그러면 색채 미술이라는 것은 색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치? 미술은 그림이 포함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색이 어디에 해당되겠나? 색과 미술이 두 개가 있다 하면 하나는 행동심리고 하나는 우리는 섭성심리라고 그랬다. 그치? 그러면 색은 뭐고, 이거는 뭘까? 미술은? 색이 습성 색은 습성이겠지 그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고 겹치고 행 것이. 그렇게 색은 습성심리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행동심리를 표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습성 속에서 그 사람이 그리는 것을, 애기가 그리는 것을 분석해내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단순하게 그림, 그림 갖고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근본과 습성과 행동을 동시에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라는 거다 색채 미술 심리 그럼 우리 5분만 씻다 갑시다